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요즘 몸을 얼게 하는 추위와 위험을 부르는 블랙아이스 때문에 밖에서 자전거 타기가 여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실내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자전거 홈트레이닝을 위해 트레이너와 롤러를 이용하는 건데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실제로 라이딩하는 것 같은 느낌과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겨울철과 외부 활동이 부담되는 시기에 많이 장만하는 인도 트레이닝 아이템입니다. 자전거가 사실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무산소 운동도 가능한 장비다 보니 트레이닝 아이템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워크아웃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인터벌 라이딩과 가상 라이딩 그리고 단체 라이딩을 즐길 뿐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데이터를 이용한 심폐지구력과 근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인기죠 인도어 트레이닝 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각각 형태와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아이템은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롤러입니다. 구어체로 표현하면 그냥 로라라고도 불리죠. 로라방이라고 들어보셨다면 그 로라가 이 로라입니다. 어쨌든 정식 명칭은 평롤러입니다. 평롤러는 3개의 드럼과 벨트를 이용하는 사이클 장비입니다. 자전거를 올려놓고 달리는대로 속도가 출력되는 무동력 롤러가 원조인데요. 무동력 러닝머신과 유사한 작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에 페달을 돌리는 동안 드럼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페달링을 빨리하면 드럼도 빠르게 돌아가고 페달 멈추면 드럼도 서서히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작동원리가 바로 평롤러의 장점입니다 좁은 롤러 위에서 중심을 잡고 좌우로 빠지지 않게 긴장하면서 속력을 내다보니 페달링 RPM 성능이 향상되고 균형 감각이 탁월하게 오르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핸들링 컨트롤 능력과 전체적인 코어 근육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죠. 하지만 처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고 저항기를 별도로 장착할 수는 있지만 높은 저항으로 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전거에서 오르내릴 때도 주의가 필요해서 개인용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주로 사이클 선수들이 훈련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사이클 아카데미에서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트레이너 아이템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이용해보고 싶다면 10만원 이하 대의 제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실내용이라고 해도 작은 걸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프레임을 접이식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는 자전거 휠을 고정시켜서 타는 장비고요. 고정 트레이너와 스마트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항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는 게 트레이너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저항 시스템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전거를 탈때 오르막이 높을수록 힘들고 내리막일수록 페달링이 쉽잖아요? 바로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저항 시스템입니다. 저항 방식을 수동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고정 트레이너이고요. 자동으로 저항이 설정되는 게 스마트 트레이너입니다. 고정 트레이너를 선택 선택하실 땐 오일로 압력을 발생시키는 유체저항 방식인지 자석으로 압력을 조정하는 마그네틱 저항 방식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체 저항 방식은 저항 설정 시스템이 없어서 기어 변속으로 직접 저항력을 가감 해야 하는데요. 마치 평롤러와 유사한 작동 방식이죠. 마그네틱은 저항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소음이 조금 큰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항을 수동으로 조절한다는 점에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반면에 스마트 트레이너는 트레이너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블루투스나 ant 와 같은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연결해 저항의 강도를 스마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터랙티브 트레이너 라고도 부르고요 가격대는 평균 적으로 100만원 초중반대입니다. 비싼 만큼 실제로 라이딩하는 느낌을 재현해줘서 매우 실감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스마트 트레이너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 앱을 다운받아 연동할 것을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은 주이프트, 서퍼페스트, 비쿨, 루비, 폴가즈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g 이프트와 서퍼페이스트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이용료가 다르고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으니까 무료 사용기간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유와 같은 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난이도가 다양한 라이딩 코스가 등장하는데요.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코스의 경사도에 맞게 저항값이 출력됩니다. 오르막길이 나오면 경사도에 맞게 페달링이 무거워지고 평지 코스로 바뀌면 다시 저항이 내려가면서 페달링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가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접속한 라이더들이랑 멋진 코스를 함께 달릴 수 있어서 경쟁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운동 성능도 향상되니 그야말로 실제 라이딩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만 이용하기보다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키우면서 지방을 빠르게 태우고 싶은 분들은 파워미터와 심박측정기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하면서 운동하기도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더욱 현실적인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트레이너의 고정된 느낌에서 벗어나 다이나믹한 움직임과 포지션까지 재현하기 위한 장비도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에 따른 자전거의 각도와 움직임에 따른 좌우 기울임을 더해 현실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게주 목적인데요. 글쎄요... 굳이...? 스마트 사이클링 트레이너의 대표 브랜드는 엘리트, 탁스, 와후 키커, 사리스, 싱크라이더 등이 있습니다 엘리트와 탁스와 사리스는 사이클링 트레이너 시장에서 선발주자이자 스테디셀러 브랜드라고 한다면 와우키커는 후발주자이지만 고성능으로 요즘 주가가 상승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싱크라이더는 기본 성능에 충실하면서 가성비 좋은 가격대를 유지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선택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바이크입니다. 스마트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기능과 자전거가 일체형으로 합쳐진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와트바이크, 스테이지스의 SB20, 버치바이크, 탁스의 네오바이크 스마트, 와후의 키커바이크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바이크는 전문화된 피팅 시스템으로 자신의 신체에 맞게 장비를 피팅하고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기기에 연동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구동 시스템은 소음을 줄이면서 더욱 실제와 같은 느낌을 더하죠. 또한 파워미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파워값과 RPM 성능을 최소한의 오차범위로 산출해 어느 정도의 강도가 필요한지 알려주기 때문에 한 방에 체계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만큼 스마트 바이크는 고가입니다. 사실 영상을 보며 인터벌이나 스피닝 바이크처럼 라이딩을 따라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제품도 있습니다만 고강도 훈련이 필요한 프로사이클 선수에게 적합하다 할 정도의 고난이도 기술이 접목된 장니다 있죠. 그런 제품은 일반인들이 흥미와 운동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나 다이어트와 근력 향상, 가끔 경기 출전을 위한 훈련 목적으로 이용한데도 개인적으로 스마트 트레이너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가지 인도어 트레이닝 제품군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코어 근육을 향상시키면서 핸들링 컨트롤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다면 평롤러 추천드리고요 평소 운동의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면 가상 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저항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마트 트레이너를 추천합니다 무엇을 이용하든 실내의 최소한의 공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개인의 운동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올겨울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두바퀴가 항상 기도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띠링띠링